안녕하세요 양포치입니다 자 이번주 저희 학생분들과 다같이 아주 좋은 수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번주 수익 어떤가요? 자 저희 학생분 중한 분이 지금 현재 골드로 아주 제대로 된 휩쓸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기가 막힌 수익들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두달정도 공부를 하신 강토님과 이제 골드만 하시는 존님이 계시는데 이 두분 덕분에 저희 방에서는 요즘 골드랑 특히 또은 은이 또 요즘 핫하죠. 그래서 골드랑 은, 이 메탈 종류들이 아주 두 가지가 저희 방에서 현재 정말 핫합니다. 또 강토님 같은 경우는 은에 바이리밋을 두셔가지고 보시면 900불이 넘는 수익을 만드셨는데요. 바이리밋 같은 경우는 가격보다 밑에 내가 지정해둔 레벨에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서 터치를 하면은 튕기고 바로 매수 거래가 진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만약 내가 차트를 볼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은 기술적 분석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이 레벨이 거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바이리밋을 여기에 두면은 아주 좋은 거래 기회가 또 거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바이리미 그리고 셀리미스를 정말 유용하게 쓰는데요. 리미도더는 많이 쓰는데 어, 스탑오더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자, 리미도더 그리고 스탑오더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디지? 이쪽인가 이쪽인가 보시면은 네뜰 거예요. 자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강토님 같은 경우는 두달 정도 저희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요 제대로 된 기술적 분석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유로엔 그리고 파운드엔 수익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도, 꼭 거의 꼭대기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고 있는 그런 차트죠 유로엔 그리고 파운드엔 이렇게 어 매도 세럽이 나왔었는데 유로엔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양방향으로 이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세럽이 나왔는데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는 이 차트는 유로엔 1시간 차트고요 저희가 강의를 진행했던 2월 15일날 저녁 11시 시카고 기준입니다 시카고 시간 기준 저녁 11시에 이제 분석을 한 차트입니다 유로엔 1시간 차트입니다 127.900 그리고 마켓 스트럭처 그리고 트렌드라인 구간까지 만약에 화살표대로 내려와 준다면 은 트렌드를 따라서 매수를 찾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화살표에 끝나는 부분 마이너스 27%죠.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로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한시간 차트로 한번 가보죠.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가 이쯤이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이 만약에 어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그렇죠. 추세가. 위클리 차트로 봤을 때에도 가격이 누가 봐도 올라가는 차트라는 건 뻔합니다. 그렇죠? 일일 차트를 보면 은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고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금 7일 넘는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한시간 차트에서 봤을 때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매도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시간대의 추세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 성공적인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고점에 치고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서포트 구역 이런 힌트들이 모든 것들이 겹치는 구간 내가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 주고 내 플랜대로 가게만 진행이 된다면 은 거기서는 이제 바로 엑세큐션이죠 그렇죠 진입을 하는 거죠 진행을 하면은 배로시캔들 나왔고요 61.8 터치했죠? 61.8에 바이리밋을 걸어두고 78.6 밑에다가 스타일스 주시고요. 타깃은 마이너스 27. 제가 이제 분석을 한 대로 둡니다. 그러면은 터치를 하고, 자, 15분 차트를 한번 보면은 터치를 하고 이제 쭉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10핍 정도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진행을 한번 해보죠. 1시간 차트에서. 올라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별다른 바이디미스를 두니까 내가 만들어둔 플랜대로 진행을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업트렌드라인, 마켓스트럭처, 트렌드라인 터치 등 해가지고 61.8에다가 바이디미스를 두었을 때 가격이 바이디미스를 터치를 하고 트리거를 시킨 다음에 별다른 뭐 드로우다운 없이 그냥 수익권으로 바로 진입을 하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스타물스가 1%라면 은 지금 현재 어, 1대 거의 1대 4 정도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 정도 거의 반 조금 넘게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리스크가 1%였다면은 지금 이것은 이제 2%가 넘는 수익을 우리가 챙기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어디서 누가 2%를 그냥 이렇게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다가 오케이, 괜찮죠. 왜? 트렌드 라인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오지 않았어요. 보시면 트렌드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금만 옆으로 넓혀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익까지 딱 정확히 내 타겟까지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걸린 시간 13시간 걸렸네요 아, 13시간 뭐 엄청 오래 걸렸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 저희랑 너무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의 시간에 투자를 하고 최대의 수익을 만들려고 편한 삶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진입을 하고 나면 은 서머스를 맞거나내 타겟을 맞거나둘중 하나예요. 굳이 내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굳이 내가 쳐다보고만 있을 필요가 없죠. 13시간 동안. 13시간 동안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을 거면 은뭐하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편하게 별다른 드로다운 없이 바로 내 네, 타깃까지 1대 거의 4 정도 비율의 수익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유로엔 아까 봤던 유로엔 차트를 보시면은 엔트리가 128.140 정도인데 매도 128.140 자 스타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었고요 타깃은 127입니다 127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아직 현재 상황이 아시안 세션이기 때문에 아시안 세션에서는 별 볼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유료 강의 섹션에 보시면 은 이렇게 어, 드랍, 베이스, 드랍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차트가 움직이는지 매일 어떤, 그리고 1시간 차트 속에서도 심지어 5분 차트 캔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이론들을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대 3.3 정도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의 2%는 이제 락인이 됐죠. 왜? 스탠로스가 우선 첫 번째는 브레이크 이브였는데 지금 현재 스탠로스는 이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1%는, 1%는 이제 이미 락인을 해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의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 차트에서는 현재 리스크가 없죠. 리스크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최악의 경우 나는 수익을 챙기고 나오,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차트를 그냥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최종 타깃은 127인데 만약에 치고 올라오면 1%의 수익을 챙기고 전는 나올 생각입니다 보시면 트렌드는 하방 브레이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방 브레이크 없이 나왔을 때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마켓 스트럭처가 있는데 스트럭처 하방 브레이크 또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거 보고 리테스트해서 이제 매도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거래를 한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길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클리 차트를 보았을 때 추세 자체가 어, 트렌드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매도로 거래를 하는 것은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 트레이딩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빨리 챙기거나 빨리 락인을 하거나 아니면 타겟을 조금 짧게 보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빨리빨리 조금 더 챙겨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고 그리고 확률 높은 성공률이 높은 거래를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당연히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제 자랑인데 제가 만든 별 다섯 개짜리 강의 학생분들의 리뷰를 읽으시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